안녕하세요 파만유의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오토에서 나온 라파 만년필 인데요 라파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6,000원에서 2만원대로 약간 저렴한 만년필에 속하는 편입니다. 어,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저가형 만년필 그리고 저가형 볼펜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저가형 만년필 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외관 모습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은 조금 평범합니다. 외관은 평범한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라스틱 재질로 포인트 색깔로 금색을 주고 있습니다. 금색을 주고 있고요. 역시 금색 또한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F 라파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F F 0 8 B 십 아, B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솔직히 뭔 소인지 솔직히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 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외관 같은 경우에 특별한 배다른 특별한 점은 없어요. 배다 특별한 점은 없고 역시 그냥 특별한 점은 없고 그냥 포인트 색깔로 금색이 들어갔다는 점, 금색이 들어갔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안, 안에 안 촉을 볼게요 촉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금색으로 으로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 금색으로 이루어졌다가 금이 아니라 이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피해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서걱서걱거리는 편이에요 서걱서걱거리는 편인데 피해감 같은 경우에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피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걱서걱거리는 피해감을 가지고 있고 역시 피압에 따라서 피압에 따라서 이렇게 어 굵기가 변한다는 점은 변, 변치 않고요 역시 모든 만연필이 그래요 역시 모든 만연필이 그런데 특히 만연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약간 어 약간 소프트닙에 가까운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소프트닙에 가까운 어, 하드닙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소프트닙에 가까워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프트닙이라고 하더라고요 소프트닙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하드닙이 섞여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에 플라스틱 재질로 잉크가 안 마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립존 부분 같은 경우 그립존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는 아닙니다. 말랑말랑한 소재인 줄 알고 저도 샀는데요. 말랑말랑한 소재는 아니고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소재고. 여기도 여기에도. 여기에도 어, 금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중심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촉을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촉 같은 경우에도, 촉에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어, 일리든 포인트립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컨버터 설명드릴게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우 컨버터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모든 컨버터를 그냥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컨버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따로 구매를 했, 구매를 했어요. 컨버터가 하나 망가져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컨버터를 하나 새로 줘요. 원래는, 원래 안에 고대로 들어가 있는데,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어, 오토, 오토의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력이 많이 약해요. 내구력이 많이 약해가지고, 어, 제가 그걸 버리고 새로 샀습니다. 이거 아마, 음, 파버 카스텔, 파버 카스텔인가? 어쨌든 그쪽에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만년필의 최대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잉크가 샌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 잉크가 새 가지고 여기 나중에 까먹히 변해요 초기에 여기 까먹히 변해 가지고 나중에 잉크에 따라서 이거 잉크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잉크를 얼마나 타냐면 제가 잉크를 조금 연한거 썼을 경우에는 조금 소프트한 잉크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 잉크가 조금 많이 흘러요 그래서 조금 하드한 잉크를 좀 써야 된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현재 넣어, 넣은 잉크는 크로스 검, 검정색 잉크를 넣었고요 그래서 크로스 검정색 잉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점 유의해주시고 어,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만년필입니다만년필 자체가 요즘 뭐 제가 만년필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만년필은 뭐 딱히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 뭐 비싸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 크게 특색은없는것 같아요. 뭐 오토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만년필로서 뭐 기본적으로 입문자들한테 쓰기 좋은 만년필 생각이 되고요. 알파나 뭐 이런 문구점에서도 많이 살수어 흔하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컨버터까지 끼워주니까요. <웃음>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